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공을 강하게 칠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이거를 교정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공을 강하게 칠수 있는 그런 굉장히 쉽고 간결하고 사소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거,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사소한 거 바로 셋업이에요. 어드레스. 우리가 여태까지 어드레스 내용을 들을 때 잘못하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을 굽히면서 엉덩이를 뒤로 주저앉으세요.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과 나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대로 힘을 실어주기가 어려워요. 설령 이 상태로 내가 공을 친다고 라 하더라도 이미 뒤쪽으로 몸이 빠져있기 때문에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무너지면서 공을 치기가 쉬워요. 체중이동도 당연히 왼쪽으로 잘 안되고 임팩트 때 힘을 실기도 어렵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공에 힘을 실을 수 있냐 자 우리가 앞에 있는 물체예요 공은 내 몸보다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 물체를 강하게 때리기 위해서는 나가서 때려야 돼요 제가 이 앞에 있는 걸 내려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은 이렇게 몸을 뒤로 쭉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치는 거랑 몸을 앞쪽으로 기울여 놓고 발 앞쪽에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내려치는 거랑 당연히 이 동작을 지금 한번 해보시면 두 번째 동작 몸을 앞으로 보내는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힘을 쉽게 받아요 그러면 우리 셋업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 내가 양발을 벌리고 셋업을 쓸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무릎이 굽어지는 게 아니라 힙의 위치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무릎만 앞으로 살짝 내밀고 몸을 숙여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중은 중앙보다 약간 앞쪽으로 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힘을 한 번만 써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은 굉장히 강하게 맞아요 여기서 내가 뒤에 선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되면 뒤에 있다가 앞으로 보내면서 회전까지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힘이 굉장히 많아요 그 힘은 공에 전달이 안 돼요 내가 사용하는 힘을 최소화시키고 이 클럽이 힘을 낼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근데 이거를 내가 이걸 하느라 클럽은 붙잡혀 있어요 그럼 절대 클럽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질 않아요 클럽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위해서, 좀더 간결하게 공 쪽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공을 칠때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한의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셋업 때, 뒤쪽으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양발을 벌리고 몸을 곧게핀 상태에서, 자, 그대로 상체를, 체가 땅에 닿을 때까지, 떠, 체가 땅에 닿을 때까지 상체를 숙이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무릎만 살짝 밴딩. 이러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체중의 위치는, 발 전체 기준으로, 발 뒤꿈치, 발 중앙, 발앞 기준으로, 발 앞쪽이, 발 뒤보다 뒤꿈치 쪽보다 조금 더 많은 힘을 그리고 본인의 스윙 타입에 따라서 약간 오른쪽에 체중을 둘지 약간 왼쪽에 체중을 둘지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체중만 좌우에 어느 부분에 둘지 그리고 전반적인 앞뒤의 밸런스는 뒤쪽보다 앞쪽에 가깝게 주저앉는 어드레스가 아니라 그대로 앞쪽으로 쏟아질 것 같은 어드레스로 너무 심하지 않게요 잡아주신 상태에서 스윙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공쪽으로 가까이 가 있는 상태에서 이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백스윙 다운스윙. 이러면은 앞뒤의 몸의 이동은 전혀 없이 그냥 제자리에서 들었다 내리는 내용만 가지고도 훨씬 더 편하게 공을 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무,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드라이버는요. 드라이버는 플레인이 조금 더 평평해야 하지 않나요? 맞아요. 드라이버는 플레인이 조금 더 평평해야 돼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클럽의 길이 자체가 길어요. 기본적으로 클럽의 길이 자체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셋업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체중을 앞쪽으로 보내봤자 기본적으로 클럽 자체가 길기 때문에 공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요. 자, 이 상태에서 체중을 앞에두고 백스윙을 쭉 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윙의 원은 완만하게 그려져요. 물론 업라이트한 스윙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다만 아무리 업라이트하게 만들어도 드라이버는 원의 기울기 자체가 공과 나와의 간격 때문에 충분히 기울어져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체중을 발가락 앞쪽에 두신 상태에서 백스윙, 다운스윙 넘어가신다면 전보다는 조금 더 파워풀한 임팩트를 만들어내면서 공을 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체중을 몸의 뒤쪽에 뒤로 주저안듯이 셋업을 잡으면서 스윙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체중이 몸 앞에 쏠리게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공에 조금 더 쉽게 힘을 전달할 수 있게 이렇게 셋업을 바꿔주고 스윙을 하신다면 라은 전보다는 조금 더 손쉽게 전보다는 조금 더 강한 파워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사소한 셋업의 교체로 사소한 어드레스의 교체로 조금 더 쉽게 거리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